끈적지근한 무더위로 인해 잠못드는이 밤. 지금 필요한 건? 네 애인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오케이 관둡시다. 달콤살벌한 영화이야기 여름특별편.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세상 스프라이트 하면서도 킹사이다 같은 수중 괴물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직까지 물놀이 한번못 가신 분들 오늘 저와 함께 홀옵라이드 한번 신나게 타제껴주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번째 주자는 박력터지는 촉수 액션으로 촉촉한 감동을 안겨주었던 바닷속 슈퍼 해물이죠. 푸른 바다 저편 미끈미끈한 안주거리가 역으로 인간을 안주삼는 영화 딥라이징의 옥탈러스입니다. 일명 옥탈러스, 스펠링은 O-C-K? 땡! 뭐 됐고 암튼 딱 봐도 문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생긴 새도 얼추 문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엄청나게 크고 징그럽긴 하지만 어쨌든 문어입니다. 지나가는 선박을 덮쳐 고장을 일으킨 뒤 촉수처럼 생긴 다리를 이용 선내를 마구 해집고 다니며 먹이를 사냥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본체를 숨긴 채물 밑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한번 붙잡힌 희생자들은 뜻밖의 워터 슬라이드에 당첨 세상 익사이팅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옥탈러스의 각 촉수에는 이처럼 흉측하게 생긴 주둥이가 달려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먹이를 낚아챈 뒤에는 통째로 흡수, 무려 뼈다귀만 앙상이 남겨둔 채 모조리 빨아먹게 됩니다. 덕분에 이 친구가 휩쓸고 간 자리는 뭐 요딴 느낌의 생지옥 같은 비주얼이 펼쳐지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문어는 문어, 아무래도 연체동물이다 보니 맷집이 너무 약했는데요. 심지어는 자동소총 따위에도 많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살에 앙탈에 아주 지랄을 떨어댑니다. <목소리> 암튼 막판에는 주인공이 쏜총 때문에 한쪽 눈실명 어뢰를 실은 보트의 자폭 공격을 받아 타코야키 반죽이 되어 산화하게 됩니다. 맛있겠네요. 여기 여자만 보면 한방에 눈이 돌아가는 역대 최고의 금사빠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변태라고 해야겠네요 다음은 자연산 민물고기 인간의 시덥지 않은 스토킹 행각을 그린 영화 해양괴물의 아가미 인간입니다 아가미 인간. 일단 이름부터가 참뭐 그렇습니다. 암튼 말 그대로 아가미가 달린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현재의 인간이 되었다면 이 친구는 무려 어류가 진화하면서 육단 면상이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치명적인 아가미 턱성과 날렵하게 빠진 S라인, 섬서 목수마냥 아리따운 물갈퀴 등 확실히 물속에서 죽치고 살기에는 최적화된 몸뚱아리였는데요. 원래는 사람만 보면 그대로 덮쳐서 잡아먹는 아주 흉악스러운 놈이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난 뒤 그대로 f 린러 l i 졸졸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스토킹을 하더니 몰래 숨어서 지켜보며 숨을 막 헐떡거리고 급기 하는 여자를 강제로 덮쳐 그대로 물속으로 도주 납치에 감금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딴 개짓거리가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리는 난무했겠죠 콧구멍 대신 아가미를 달고 태어난 건 결코 죄가 될수 없지만 스토킹의 납치, 감금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준범죄입니다. 범죄 신고는 112. 갑자기 분위기 경찰청 사람들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 활동하는 기생 외계인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전형적인 바디스네처 장르의 B급 크리처까지 뭔가 재밌어 보일 만한 건싹다 끌어다가 몽땅 때려박은 작품인데요. 초호화 스태프와 초호화 출연진 그리고 초호화 각성제가 등장하는 베리 신박한 영화 패컬티의 패러사이트 외계인입니다. 어느 날 운동장 한복판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생명체.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니크한 비주얼에 모두가 화들짝 쳐 놀랍니다.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종을 발견한 셈이니 충분히 그럴만도 했겠죠. 어쨌든 이 친구 물속에서는 더욱 더 격렬한 생체 반응을 보여주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벤트를 선사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상대방의 귓구멍을 통해서 몸속으로 침투 그의 몸을 빼앗아버리는 전형적인 신체강탈 스킬을 구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외계인들의 본격적인 지구 침략이 시작된 것이었죠 일단 이 친구들에게 몸을 빼앗기게 되면 첫째 전날에 소주한 대병 들이킨 듯 거의 왼종일 물만 마시게 되고요 둘째 몸안의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 요딴 짓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성자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에도 즉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극중에서는 이를 이용해 외계인의 정체를 밝혀내거나 아예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뭔가 인간일 때보다 더 약하게 느껴지는 건 그냥 기분 탓이겠죠? diuretic <놀람> 한편 이들에게는 일명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모체가 존재하는데요 당연히 이 모체만 죽이면 외계인 전체가 전멸한다는 참으로 심플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완전 땡큐인 거죠 하지만 그만큼 잡졸들에 비해 훨씬 크고 강력한 신체 날렵한 스피드와 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무턱대고 함부로 비빌만한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정 비빌게 필요하다면 차라리 팔도비빔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스토리는 에일리언 괴물 디자인은 더싱 배경은 어비스 한마디로 끔찍한 혼종이죠 다음은 심해에서 마주친 정체불명의 생명체와 생사를 건 숨바꼭질을 벌이는 영화 레비아탄의 호모 아쿠아티쿠스입니다 플로리다 해저 인근의 심해 탐사선 오늘도 열정 페의받으며 작업에 올인하던 그들 앞에 레비아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폐선박이 등장하게 됩니다. 곧선내를 수색하던 탐사 대원들은 그 안에서 정체불명의 유실물들을 수거하게 되는데요. 그중 보드카 한 병을 살짝 빼돌렸던 선원 두 명이 이 보드카를 몰래 나누어 마시게 되고 이후 그들의 몸에서는 심각한 이상 증세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피부 발진은 기본 오한과 가려움증이 일어나며 머리카락이 가열차게 뭉텅이로 빠지는 등 피부 괴사가 진행되는데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수 시간 내로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로 큰 문제는 정작 따로 있었으니 죽은 줄 알았던 시신에서 세포의 이상변이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일단 한번 변이가 시작된 괴물은 주변의 다른 개체를 흡수, 합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무려 피를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만 보면 환장을 하고 달려들게 됩니다. 또한 세포 단위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든지 재생이 가능, 완전히 나노 단위로 갈아버리지 않는 이상 거의 죽이는 게 불가능할 정도고요 더욱더 기가 막힌 건 결국 얘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의 자아가 몸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딴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라는 사실이었죠 어쨌든 설정도 나쁘지 않았고 스토리도 나름 찰지게 잘 풀어냈지만 그놈의 예산 절감인지 신비주인지 때문에 괴물을 너무 안 보여주는 정말 크리처물로서 가장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 내내 단한 번도 전신샷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다한 거겠죠? 다음은 무려 달이 달린 생선들이 등장합니다. 노량진 받고 자갈치 돋는 컨셉이죠. 이토준지의 기괴한 발상이 좌뇌와 운뇌를 앞다투어 자리바꿈하게 만드는 영화 공포의 물고기의 보행어입니다. 일단 생김새부터 무척 기괴합니다. 몸통은 평범한 생선이지만 기계로 된 다리가 달려있고요 대부분 이처럼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징그럽기가 커플이 n o 이죠 물론 보는 이에 따라서는 단순 해물탕 거릴 수도 있겠지만 i don't think so 딱히 먹고 싶어지는 비주얼은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는 식인 상어라던가 거대 문어 같은 헤비급 해산물도 등장, 거의 괴수 영화에 맞먹는 스펙타클한 액션까지 구사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냥 단순한 돌연변이 크리처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보행어에는 더욱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자, 전혀 놀랍지도 않은 보행어의 진짜 정체. 그것은 바로 군용으로 개발된 생체병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극비로 개발 중이던 세균병기에서 부작용이 발생. 실험체의 몸 안에서 대량의 유독가스가 생성되자 군에서는 이 가스압을 동력으로 삼는 보행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 후반부에서는 감염된 인간들을 숙주로 선택하여 생선 따위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파격적인 괴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들을 이용한 서커스단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변신합체 괴물까지 등장 눈에다 캡사이신을 들이붓는것 마냥 강력한 충격을 선사해 주었었죠. 암튼간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다음을 위해 아껴두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